가능해진다고 하죠 순양그룹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, 예 앵커 양반 예예 예. 마 내는 장사꾼이다 예. 돈 많이 벌고 싶은면마 일하고 적게 벌고 싶은 적게 일하고 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게그뭐이 틀린 말입니까 안글라예 할아버지 <웃음> 네 틀린 말이라고 예 할아버지 아, 내는 장사꾼이다. 장사꾼. 직원들이 고작 3일 1해버면 회사가 어이 돌아가겠노. 야, 놀랍지. 무섭다. 저희도 무서워요. 네, 무서워.